유하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지난번 설날 이벤트 때 여왕의 호위무사 세트를 받았어요 오늘은 여왕의 호위무사 폐검을 들고 치킨을 먹어 보겠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을에 떨어져서 파밍을 하는데 근처에서 발소리가 들려서 적을 위한 부비트랩을 준비했어요 배단에 연료통을 뿌리고 총을 쏘면 개꿀~~ 과연 이거에 당할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어이! 내가 죽을 뻔했네! 이거에 죽는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어떻게 죽었는지 보고싶었는데 리플레이가 날아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파밍을 계속하다가 칼을 먹었어요 이 칼은 여왕의 호위무사가 썼던 칼로서 다른 근접무기보다 강력한 파워를 갖고 같은 칼입니다 그렇게 파밍을 마친 저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적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AI인가 싶었는데 알고보니 사람이었어요 한 명을 잡고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다른 적을 또 만났어요 갖고 있는 모든 걸 던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적은 자기장에 이미 죽어있었고 저는 자기장받기라 피가 없었지만 부상먹기 장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계산은 누워서 떠먹, 떡 먹다가 죽어버리기 다음 판도 마찬가지로 파밍을 하고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적과 마주쳤어요 흐루탄을다 썼지만 저는 성광 장인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할려잇.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깸직입니다 오늘은 여왕의 호위무사 세트를 입고 석공을 들고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파밍하라고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오토바이 소리를 들었어요. 적공은 화살을 쏠때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침착하게 적을 제압했습니다 흔하게 적을 제압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로 들어왔고 남은 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해 정리당했습니다. 파밍하라고 인서클을 하다가 적을 발견했습니다. 크립턴을 멈추고 한개더 컷! 응 AI야 AI건 아니건 이번판은 느낌이 좋았어요 남은 적은 8명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차를 발견했어요 가만 있어보자. 차하고 후진을 하고 시동을 바로 꺼버리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 저는 당황하지 않고 트루탄을 던졌습니다. 시체에서 삼뚝과삼족기를 먹고 길리 수트도 챙겨줬어요 남은 적은 6명 길리를 입은 저는 바닥을 기었고 적들은 한 명씩 줄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대1 상황이 왔습니다 저는 지난 시즌 솔로 경쟁전 마스터 티어를 찍은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1대1 교전 상황은 전혀 떨리지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무슨 소리냐? 어디 전쟁 났냐? 사실, 심장이 요동쳤지만, 유튜브 각을 생각하며 침착하게 적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지근거리에 들어온 적을 제압했습니다. <웃음> 아, 아. 잘가요. 오늘은 무사 컨셉으로 치킨을 먹어봤습니다. 유바